개민으로 빵을 시켰어요. 짜잔. 올 케이크랑 조각 케이크랑 배달비 맞추려고 휘당시에 두 개까지 추가했고요. 룸메 언니가 여기 빵이 진짜, 진짜 맛있다고 극찬을 해서 주문해봤어요. 빠르네 네, 빠르네요. 음. 언제, 언제 오셨어요? <웃음> <목소리> 되게 착하고 막. 뭘에서자일랑하네데아니 되게 지러게거나 소개시켜 아 왜? 긴장감 떨어지자 직접 받아서 명모하시네왜 왜? 구입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 2만 원대에 구입했고요. 제가 휴대폰도 많이 보고 영상 편집도 하고 출근해서 모니터 들여다보는 일이 많은데 시력이좀안 좋아져가지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뒤늦게 구입했습니다. 그리 안경이 좀 고정이 안 돼가지고 코 부분이 좀헐거워가지고 여기 나사도 있거든요. 사은품으로 미니 드라이버를 받았는데 이게 아무리 조아봐도 이호대 부분이 쪼이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흘러내려서 한 번씩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그거 말고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요. 점심 겸 저녁으로 먹을 보쌈 석자를 주문했고요. 수우파 보면서 먹을 거예요. 원말랭이 샐러드랑 채소, 보쌈, 소짜. 여기가 원할머니 보쌈인데 백김치 요게 진짜 좋은 맛이에요. 보쌈집이 많은데 백김치까지 챙겨주는 집이 잘 없거든요. 백김치 때문에 여기 원할머니 보쌈에서 자주 시켜먹고 있어요. 콩나물 국 리뷰 이벤트 신청 안 했는데 콜라까지 같이 보내주셨네요. 뭐 샐러드 대신 막국수 보는 막국수 구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오리가스토리 크루아상 냉동생지를 오랜만에 샀어요 친구랑 크로플 먹었는데 오랜만에 크로플 먹으니까 또 땡겨가지고 큰맘 먹고 배송비 3천 원이나 주고 주문했어요 <웃음> 도 없는 전자 피아노가 생겼습니다 피아노를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정말 잠깐 배웠는데 소질이 없어가지고 진짜 빠르게 손절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피아노를 칠 일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얼마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저희 둘다좀 극심한 인생 노쟁기를 겪고 있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얼마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끊었어요. 저도 같이 새로운 취미를 좀 가져오고자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제 친구한테 피아노를 샀어요. 근데 또 자기 집에 남자친구 공가에 두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피아노를 치러 갈수 없으니까 저희 집에 두고 같이 치기로 했어요. 야마하의 P45라는 전자 피아노고요. 이렇게 해서 볼륨을 조금 줄이고 저는 악보도 볼줄 모르고 피아노도 고 건반 치는 것도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다시 배웠어요. 도레미파솔라신도 도시라소파미레도 치니까 또 재밌긴 하더라고요. 살면서 배워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한 번씩 채워보지 않을까 싶고요. s u d a 주름. 주름. 주름이 줄까요? 주름이 줄까요? 줄까요? 줄까요? 줄까요? <쥬> <쥬> 저알이면백키언니뭐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구독자님이 드라마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추천받은 드라마를 한번 보려고요 티빙 일 아니 스루미 일러 일그지 세이빙 티빙 그래. 뭐야? 밥 먹자. 많은 데 어떻게 러 운행에도 문제가 생겨서 현금을 치우고 어, 얼마나피우요시간은 천천히 이요 제생 ờ 진짜, 이렇게 보시면은층 사러 보고 싶다. 핏피스트은 너무, 낮은 거 있잖아. 음. 진짜 찐 2층 집을 사러 오는 거아 이름 짓기도 힘들어 응, 음. 음. 음. 다시 하지 말아야 돼. 신곡 중에서 점차로 3~40분 거리의 요인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이냐이야 와우, 오늘도 10시 5분 0 5분 50분 50분 50분 5 0 0 0 0 그 정도에 팔고 있길래 뒤도 아, 안 돌아보고 결제를 했는데 앞코 부분에 이런 웨이크가 있었습니다. 신발 혀구분만 이렇게 초록색깔로 돼있는 건줄 알고 자세히 안 확인하고 샀는데 이렇게 깜찍한 디테일이 있는 신발이더라고요. 신발끈도좀 소재가 독특해가지고 포대자루 느낌 밑창도 이렇게 코르크판 같이 생겼고요. 다행히 기본 신발끈을 같이 보내주셔서 <웃음> 신발끈은 기본 신발끈으로 갈아 끼울 거고요.